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침착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 이 본문에 보면은 어, 가나하다가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성이 끌려왔습니다. 어,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부업에 어, 맞서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렇게 쓰셨고요. 또 신명기 2 2 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쓰는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뭐 확실한 현행범에다가 확실하게 성경적인 어, 두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말느냐뭐 이런 회의식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성경 말씀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간단하게 돌로 쳐주면 끝입니다. 정죄 받아야 될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선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평생에 자기가 한절 묵상하고 한절 그걸 가지고서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구절이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둘을 다 써놓은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게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의 산참 척박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참 불쌍합니다. 살아가면서 교회에 약점도 있고 이렇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 보다 더 심한 그런 경우를 만나고 그런 경우에 신앙인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설기관들이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는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있었을까? 죽여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남을 를주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에 눈이 더 발달되어져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나가면서 휴지를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커피를 마실 때도 잠깐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먼저 하십시오라고 양보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약점들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오늘 이름이름이로 말을 하다라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를 밤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더 많이 나와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하는 것입니다. 겨우 밥 먹고 여유에서 나온 결과가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의 법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준을 아주 평생을 사람을 옥죄는 그런 일에 생을 거는사람들로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맨말라지기 시작 제가 목회를 해서 얼데0 잘했으면 이렇마 되지 않은 렇게하들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게하하는데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목회하고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게하나있었게하다 그래서 목회를 렇목 하면 이 하면 서깨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요 제가 젊면요제에 젊은 이절에하생운동을하고또 상당히 날카로운 하면 이렇기때문이 뭐 삐딱하고 이런 것들 잘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성도님들에게도 현대교회의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민교의 약함 모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었었습니다 이마와 안 2년 가까이 교인들이 송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들 맞지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항상 내앞에 있는 다른 집사람이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니까 기분 좋았겠죠 그냥 잘하신다 그냥 공격해라 잡아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2년이, 지났, 2년이 지났을 때에 제가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예요 아, 성도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를 닮아하는 겁니다 날카로우신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지신것요니다 무엇하나 회의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아주 날카롭게 좋은 말로 하면 은 아주 샤워하게 되는 거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은 아주 어, 어떤 틈새가 없는 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양육해서는 이들이 절대로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그때 제가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메, 메시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다 목회자를 따라 메시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계관으로서 연구한 것이 이렇게 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죽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마는 다 가족들은 이렇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주의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현장에서 가마다가 잡혀온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선생님은 성격에서 돌로 쳐주기라고 했는데 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재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특이한 행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육제를 종나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없어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피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냐? 두번다 일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다시 쓰여져 있죠. 8절에로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해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막 그런 어떤,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무엇인가? 몸을 굽혀서 또 허리를 굽혀서 그냥 손가락으로 바닥에 흙이다가 무엇인가 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다가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혹은 다른 말이라면 들은 척도 안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그 행위 자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하게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몸을 굽히사 몸을 굽혀 이 말씀을 6절과 8절에 두분 거듭 반복해서 쓰고 계시지만은 그 땅바닥에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아니,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실 거라면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하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교회 사전을 좀 보면 예수님 땅에 무엇을 썼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어떤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고소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명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죄를 지어는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명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론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아거스틴 어,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 썼을 것이다. 왜 땅에다가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느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 17장에 분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와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흙에다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본문은 특별히 육절 어떤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 돌로 맞아 죽어야 쌉니다 하고 막 대들고 해사하셨을때 예수님들은 책도 안으시고 아예 깡무리 무시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쓰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야 그래야 이게 앞뒤에 흐름이 맞는다 말이에요. 쓰신 행위는 되게 강조하면서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자세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렇게뜨달되고 있었을 때,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그냥 조용히 글을 쓰고 계셨다. 그냥 허리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기사를 어, 뿌리를 해가지고 한국의 모 목사님의 아들이 예,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존경받은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글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도를 들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과 유명인의 이름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다.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 인용해 드립니다. 전병욱 이동현, 김기동, 김혜성, 고은, 이윤택, 오달수, 안택은, 안희정, 김기덕, 그 다음에 조희완, 한민삼. 뭐 이렇게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뿐 아니라 숨은 죄가 드러난 것을 본 목회자와 신학자와 지도자들은 하나씩 손에 쥐어둔 돌을 버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다. 오른부터 지도자부터 유명이부터그 이름이 쓰여지고,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그 목사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글을 썼는데 한국교회에 성폭행과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전 정병, 이동룡, 김기동, 김혜성고은 안희정, 안태근 뭐 이렇게 쭉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병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글자 그 내용보다 주님이 땅에 몸을 굽혀서 무엇이가 쓰시려고 했다 혹은 무엇이가 쓰셨던 그 행동 자체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일어나, 칠절에 나오죠. 일어나, 이 시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여러가지 이론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원리를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면은 그럼 교회 안에 단계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노예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총회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으흐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다단한 그 질문을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구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치를 느껴 어른우시각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땅바닥에 쓰신 그글 내용을 보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게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봄 전체의 흐름을 보면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신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한 것도 딱바닥에 쓰신 그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하신 그 행동은 무엇,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이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동 그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수업 하고 있을까? 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돌을 놓고 물러간 것도 주님이 쓰신 글의 내용과 전부 무관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 계속 쓰시고 계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당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쓴 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동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에 초점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허리를 굽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허리를 굽혀서 그 허리를 굽힐 그 모습 속에서 그 가능한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을 당신 위에서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도를 맡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개문자가 먼저 도를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죽게 하지 아니하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고 모든 것들이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끝마쳤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정을 가만히 보도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그 여인이 맞아야 될그 죄값을 자신이 다침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여성의 가늠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저 혀를 통해서 그저 언어로서 나도 너를 정리하지 않는다. 괜찮다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리하지 않지만 은 너에 대한 죄값을 내가짐 놓지 고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극대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것 보면은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0대 초반이면 그렇게 사람이 힘이 빠진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고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이는단른은 치우되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군인들이 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수 없을 만큼,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매질를 당했고, 이미 그분의 몸이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똑바로 서지 못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몸을 굽혀서 겨우 비틀거리며 남무토마하를을 칠무지고 가시다가 그것마저도 칠무지고 가시지 못하시고 쓰러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허리를 굽혀서 이여성이 맞아야 될 모든 돌을 맞아주시고 마침내 집자가 위에서 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될수 있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우아가 있습니다. 한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마리 비둘기가 급하게 날아와서 이수도사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수도사가 이 비둘기를 품속에 숨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내가 한 마리 날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비둘기가 이 사람 품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둘기를 나에게 외보십시오. 그 비둘기는 내먹이감이에요 대수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됩니다. 이 비둘기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해쳐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수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는 나하고 둘은 모르것 같습니다. 비둘기 목숨은 중요하고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비둘기를 먹지 못하느라 단 고모 죽을 수 있습니다. 안말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수로사가 한 등이의 고기를 매게 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단 고기를 드리는. 이 비둘기의 무기만큼 조금 더 적지 않게 다른 고기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매를 살려주겠습니다수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냈습니다. 허벅지살을 잘라낸다면 죽지는 아, 않을까라 생각하고 허벅지살을 듬뿍 잘라서 정을 위해놓고 한쪽에 비둘기를 얹었습니다. 내 비둘기 월등히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허벅지살을 또 움푹 패어서 저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피눌기가 더묶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균형이 안 나니까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얹혔습니다. 아직 무게가 균형이 안난 거예요. 왼쪽 다리를 잡았습니다. 올렸습니다. 아직도 피눌기가 더 묶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 팔도 작았습니다. 어쨌지만 여전히 비둘기 걸고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자기의 몸 전체를 조미 리에 올리니까 피로소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내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언어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미모를 구원하실 때 구원 받으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모든, 이 모든 물질에 원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그분의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토록 존경, 하나님 빠져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의 결과 평생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시기 안에 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살리신 그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따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망 성도들에 대한 신망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한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죄하기에 너무 빠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받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다 몸을 굽혀서 우리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 대신에 너무 쉽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단죄하는그런 걸음이, 그런 언어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고백할 수없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취하신 그 길일 겁니다. 엎드려 정죄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감싸세상이 돌로서 저 사람을 침다면 내가 그 돌을 맞아줄 것이야 내가 그 돌을 침묵지고갈 것이야 그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퇴를 하셨던 현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내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도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제와 심판을 거부하는 주님의 강렬한 몸짓 그것은 바로 구부려진 모습 속에서 들갔습니다 정제와 심판 대신에 구분해진 그 허리를 그 허리로 십자가를 지고하고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이 우리 남은 삶을 널리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